이제 간식도 했고 자 이제 여러분 상담을 잘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웃음> 자 이런거 택일하러 오고 뭐 궁합하러 오고 이런 간단한 문제라 그러나 내일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아베 일본 수상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거에요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거예요자 그러면 이거 질문하다가 뭐 일본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또 일본사람은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예요자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2년 전에 2년 전에 이것을 그대로 풀어놨어 그러면 2년 전에 풀어난거하고 지금 현실하고 맞는지 틀린 지딱 보면 되잖아 네. 그렇지. 네. 응, 딱 보면 지 5188, 5188. 없어, 5188 없대요. 아베가 14번에 66세라. 1 4 6 6 자, 그러면 우리는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뭐 푼다 했어요? 운명적이 네. 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운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본다고 그랬다.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그러면 27, 54, 81세에. 자, 63. 66, 69, 72, 62. 자, 그러면, 아베는 지금, 여기 이게, 와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동수라고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는어게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때. 이게, 이게, 이게, 이때어게게이자 2년 이에 2년 전에. 아베는 어떻게 수리 사주 말안 들었다, 그지? 그러면 2년 전에부터 일어난 일이 뭐고 수출 규제하고 코로나 들어갔고 지금 개판 나고 이렇게 되잖아. 자, 일본이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세타응 쇠약해 그러니까 가는 거는 쇠약해 가는 게 그지? 일본은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GDP도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고 그죠? 근데 지금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어핏어핏하다 지금 그지? 근데 앞으로 조만간에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자 그러면 이런 아베가 똥푸레 한다고 그랬죠? 이, 이 시기는 똥푸레 하잖아 이? 아까 어떻어요 고비 시기 때는 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음. 실수를 많이 하고 오차를 많이 일으킨다고 했다 자 이럴 때는 되는 일이 잘 없다고 했죠 이 시기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거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해야 되지만 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떡하? 이때 장사 안했다고 잘못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망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공부도 공부하는 사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가 잘안 돼. 그러면 공부 안 한다고 손을 놓을 거야.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 이거 정치하는 판 정치기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안 돼. 누구 해야 되겠어요? 대 해야 남말은 잘 들어야 돼. 국회의원들 국회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이럴 때는. 국회를 이용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의견을 조합해 갖고 해야 되는 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됐나? 이때 우리가 이런 시기에 마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지. 박근혜. 그래. 우리나라에 그래. 뭐고, 그, 지금 뭐고, 이때부터잖아. 응? 이 시기가, 이 시기 때 박근혜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아베도 지금 완전히 똥줄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제 올게만 잘 넘기면 이렇게 또 운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이 시기를 지금 못 넘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시기는 어떻게 해? 이 시기를 잘못 넘기고, 이 시기에, 이런 시기에, 응? 기회와 기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 이 운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웃음> 간다는 거다. 그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앞의 길이 아주 까, 응? 까매질 수도 있는 거겠지. 그제? 자, 맞네. 이때는 해결을 해야 돼.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런데 지금은 아베는, 아베 수상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이제 그동안에서 조금 올라가니까는 이제 또기고 만장이 든 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에 네. 잘했으면 또 내년에 이렇게 가서 갈수 있는데 네. 이것이 연장이 될뿐다는거요 연장. 이제는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몰라, 아베는. 올라 가지도 못해보고. 야, 못해보라고. 그래. 이래갖고, 이제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잉.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자니,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해. 이때, 작년, 재작년, 이가 우리나라에 데 수출되지 않하고고 그 열심히 협조해서 코로나 왔을 때 협조 협조해갖고, 하면 어? 싹싹 해결해 뭐 누구 면 때도 우리나라 문태 문 대통령 며크로 어 복잡하더라도 이 코로나 싹 해결해 버키네 모든 게싹 잠재주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격이 장사 상황이 상황. 일어난 거지 돌발 사. 어어 그렇게 이런 돌발 사고를 하더라도 음. 이것을 막아 낼수 있는 방법에 나는 직급이 그잖아. 이때 나는 뭘 했어요? 내 직급 이 시기잖아 공부하는 시기. 이때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뭘 해.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지 의견이 안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남 좋은 사람들이 운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거에요 큰데 붙어가 잘 되는 데 붙어가야 돼. 내가 못 되면 잘 되는 사람인데 붙어서 해야 돼 그래서 이 아베는 이런 식으로 어? 힘들 수도 있다 그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잘 넘길지 안 넘길지 몰라 올해가 올해가 잘 넘기지, 안늘지 모르니까, 잘못 넘기면 어떡해? 이제 그만둬야 되겠지. 이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지. 지 가는 뿐인데, 이렇게, 이렇게 밖지못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지 업장을 털지 못하고 갔다는 거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고개를 좀 숙이고, 이렇게 하면 좀. 자, 고개를 아무리 숙이도, 일을 저지르고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가기가 힘들어. 모르지, 또, 갈란, 또, 일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갈란 건 모르지. 이거 감각하면 이 나라는 또, 어? 힘들겠지. 자, 그래서, 아베 특성이 맞는거 한번 보자. 아베 특성하고, 트럼프 특성하고 비슷해. 똑같은 운명수가. 나이만 다를 뿐이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거? 아베도, 어떻게 보면, 가, 격 가, 고, 막, 겹단이 있고, 이런 건 아니야. 넌말참잘 듣는 사람이야. 이 고민, 이게 신중 고민인 타입 아이가. 응? 근데 아베가 그렇게 고민을 한다고요? 시, 이거는 신중한 타입이다. 굉장히 신중한 타입이다, 아베는. 자, 그리고, 그게 똥보집은 또 엄청나게 많잖아. 그리고 어떻게 똥보집이 있으면서 좋은 말은 안 듣고, 이럴 때는 어떻게? 올바로 시키면 안 듣고, 어? 그한도만 든다 이게 뭐 쓰다고 그랬어요? 우유부단하다. <웃음> 자, 자기가 결판을 잘못하고 이거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여기에 돈 고집을 세고 어떻게? 남만을잘 듣는 우유부단한 타입이다. 이말 듣고 이말 맞고 저말저말 맞고 하는 거야. 천도 고집 세고 지도 고집을 센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지는 어떻게? 자기 고집이고, 천은 천성이 고집이고 자, 이거는 우리는 뭐라 서 이게 뭐까? 파괴. 파괴수단 응. 그렇게 개팍하다는 거지, 개팍하다는 응. 갑자기 돌발사. 예 응. 그렇게 뭐, 언제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거야, 잉? 지수 개 그래서 여기서는 뭐깎기는 돈밖에 모르는 데는 돈. 그렇게 아베는 돈 없을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그집은또잘 사는 집이었 그지? 재벌지 아야 그지? 재벌지 손자 아이가. 자, 그러면 연에 이렇게 걸렸을 때, 어떻게? 러니까 크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가 일 저지르는 거야, 일 저지르는 거야. 응? 그지 그러면 이것이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귀신빨이 많이 붙는다고 그랬지? 야, 난돈 대기 많이 찾겠지? 이게는 어떻게 사놈놈인데 피해를 입든지 피해를 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이 집도 어떻게 가운데 가운를허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런 것이 막 폭발하게 되게 되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이개판한 성질에 이 무너지는 게 스스로.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베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는 오랫동안 잘했잖아 그치? 9년 전부터 엄청나게 좋은거야요 9년 전부터 엄청나게 좋아고 계속 해와다가이제서 낭만을 하는거야요 계속 내려놨기 음, 근데 여기서 회복이 될지 이렇게 계속 고그라질지 모르는데 이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오늘 지금 갖고 있다. 행동을 보면 아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이제 안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회복, 회복 기능이 별로 없네. 일을 저지가 수습을 네. 못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장사를 해보자 장사를 해다 보면 힘든 길을 잘깨어 갖고 이때를 부도 안나고잘 했는데 이때 부도가 나쁘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네. 회복이 안 되잖아 뭐 간신히 목숨만 이렇게 네. 수 있는 장사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게 그 이제. 저거는 우리가 앞에 행보를 아니까 저희가 응. 해석하지만 만약 에 모르는 사람이 또 와갖고 모르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 장사하는 사람도 이때 어떻게 손실 본다.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볼 때는 지금 아 이제 기회가 왔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새롭게 응, 새롭게 아, 이제 이, 이때는 기회가, 기회가 왔다고 아니지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음. 젊으면 은 나이가 젊은 사람 이제는 이제부터 시, 이제 최초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것은 이 사업하는 거하고 다르다네.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인데 음. 저거 음.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볼때 남자가 여태까지 힘들게 내렸다 이렇게 하면 말려는 조금 그래도 자식복으로든지 뭐 밑에 있는 사람 아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 재산 복받아 이재불집 손자니까 일본 재불집 손자니까. 응. 그 내려왔을 때도 뭐 그냥 돈의 구애는 별로 안 받았고 사람도 응. 인간 인간으로다가. 지금 저 특히 연도 좋을 때는 기인이 되지만 내가 나쁠 때는, 때는 전부 악인이 된다 이게이 예. 이동수에는 이동수에는 어 내가 올바르게 정리가 되고 올바르게 그게 됐을 때는 기인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인이 아니라 전부 다 악인으로 작용하게 돼. 어쨌든 뭐 고비 시일때 내가 잘 살았어야 되네. 그렇지 고비 때는 일을 저지지 마야 돼. 마무리를 해놔야 돼.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 망할 것 같으면 어때? 미리 1, 2년 전에 망해버려라. 망할 것 같으면 미리 망해버려라. 그러면 그 사이에 정리를 하고 이때 재기를할수 있다는 거다. 재기 그래서, 이동수에 있을 때는, 내 운이 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음. 그때는 변화가 엄청나게 많다. 흥하느냐,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살아남는 사람은, 이것을 정리를 잘한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고, 잘못하게 되면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지 이제 젊은 사람들 한 40대나 이럴 때는, 이제 내리막 갔다가 올라가잖아, 약간. 음. 지금 저 정도로. 이거 까지까지는극지지 시... 뭐, 뭐 여기서부터 아... 열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열로 오기 때문에 여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여기 있잖아 네. 여기서부터 열로 온다 이 말이야 이거 음... 그러니까 이것이 운이 틀린게 아니다 이 말이 우리가 마지막 최악의 이 시기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여기서 오게 내도록 힘들잖아요 이렇게. 오게 내도록 이게 안 되는 거예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동수에도 올라가는 이동수가 내려오는 이동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 아베 수상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베는 어떻게 이 이게 5가 뭐고? 여기잖아 응. 이건 아베제. 응. 우리, 우리나라는 우리 뭐까? 대통령이? 일본이 어떤 거? 25분이고 5이잖아. 응. 어, 25분. 어, 이건 한국이잖아. <웃음> 어? 그렇게는 어떻게 아베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일본 때문에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일본이 저거 팍팍, 응? 어? 갈구면 갈구수록 우리는 어떻게 힘이 팍팍 생기는 거야? 먼저 얘기지 일본은 누가 갈고요? 응? 일본은 누가 갈고요? 일본은 일본은 우리가 여기 여기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 따라와야 되는 거야. 북한은 네, 네. 여기 갈구고. 북한은 여기 갈구고. 북한은 뭐 일본하고 상관가아니 뭐 북한만 이야기하기는저는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일본은 어떻게 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즉각.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일본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여기에, 여기에 똑같이 CGP도 여기 있다고 중국 그니까 일본이 중국도 도와주는 거야 아니? 중국도 도와주고 한국도 도와주고 그런데 지는 어떻게 북한인데 막 갈고 있는 거지 여기 북한에 있는데, 소련일 수도 있다, 소련. 어? 러시아도 있고, 이거 북한 도 있다, 그렇게 지보이네게 지금, 지랄이 왜, 뭐, 이렇게 막말을 하 여기도 그래. 해줘야 돼, 저기도 해야 돼. 아, 아 여기는, 여기는 다 당하고, 그런지. 지금 그래서, 뭐, 푸틴 대통령인데 막 당하잖아. 북한인데도 막 당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해? 궁지에 몰리있는 거야, 그럼 일본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 자 여기 한국하고 진입 이거는 필요 없고, 여기는 북한은 있는 거고, 푸틴 대통령도 어? 계속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라 하면 누가 벗어나야 되겠노? 한국 이길라 하면 어떻게 해? 한국 이길라 하면 여든지여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지? 응? 한국에 저 왜는 그러고... 그럼... 그럼 누가 와야 되겠노? 한국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응? 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도와주고 북한에서 소련에서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아베는 어떻게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아베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거야. 거야. 3번은 갖고 있는 사람이 없나 보네. 모르지 누가 있는지 그런 모르지. <웃음> 그래서 일본이 잘나하면 일본이 좀잘 될락하면 그 중에서 어떻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흰색 보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의 수상이 되야만이 일본이 살아나기가 바쁘다는 거다. 오케이? 그럼 일본에서 내제 물을 오야 될까요? 거 그치? 그 물을 <웃음> 올란 도 모르겠다. <웃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얼마나 그 현실하고 논리적으로. 그제? 그것이 네. 2년 전에 푸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치 지금 현실이 또 그리 되었잖아 딱 여기 딱 오가지고 응? 오케이? 네. 저 궁금한 거 그래서 아베가 망하는 것은 어떻게? 이업작이라란데영영 연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 거야. 아베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청와대 쪽이지, 그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런 말 듣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알 때는 아베 지혼자 고집으로 독단적으로 해나고. 아, 독단적이 아니다.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 거야. 아베는 지금 아무 판단이 별로 없다. 지금 이 시기에 무슨 파느리기는 지도 뭐지 지 가기도 바쁜데 응? 팔방은 어떻게 되냐? 팔방 응? 팔방으로. 팔방은 그거하고 응. 관계 없지 응.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팔방은 그거는 자기가 뭐할 때만 필요한 거이게 응. 상생으로 가하는걸말지 상극은 그러면 지금, 지금 중국이니까 북한을, 지금은 이거 상극이니까 어. 이렇고, 이거는 상생이니까 이렇고.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북한에서 어, 뭐고 저 일본에서 수상을 만들면 여기서 생해주겠지. 우리나라는 북한을 극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국하고 소고 어? 어, 북한을 자꾸 이렇게 뭘해주지 못하잖아. 이쯤이면 북한은 어떻게 한국하고 중국이 억수로 미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 미국하고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 저기 왔다 한국 우회는 저기 어디를 쳐야 돼요? 건 없지 지금 우리 네. 주변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랑 북한이 자꾸 일본을 압박하잖아요 음. 극, 극하잖아요 음. 그러면 한국은 러시아랑 북한을 극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극하는 음. 상황이지만은 네. 그렇게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운이 좋으면, 푸틴같이 운이 좋으면 이런 거 해도 별 신경 안 쓰는 거야. 작용이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어떻게? 조금 이따 보게 되면 네.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 운이 어떻게? 내리마크를 치기 때문에 많이, 압박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에, 않아도... 한국에서 막 도와줄다고 하려 하더라도 자기는 나한테 이만큼 당하는 거야 자꾸 힘이 약하니까 푸틴은 운이 좋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못 느끼는 거야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응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야 그렇지 힘들 때 영향을 많이 받지 조금 더 그리고 이거 한국하고 어, 중국하고는 이렇게 합치지가 있지 그새 똑같은 데 있다 이 말이야 그새 그게 응. 서로 어떻게 틱을 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티격태격도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형국 아니에요. 지금 은 형국 한국, 형국도 아니고 그냥 막 대충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